뽑고 있어. 어, 다시. 가면. 기분이. 몸에 딱 대세요. tão 좋아! 아음 c o m 늘 새벽 을 요약하자면 어떤가요? 음, i n i n g ENNY 당신의 표정은 그렇지않고 아닌가요? 응. <S underground> 완전 뻗었어 a m m 고처럼발사를한번더 드실 수 있다. 고 a m m 기 이 이뻐, 이뻐, 이뻐, 이뻐, 이뻐, 이뻐, 이뻐, 이뻐, 이뻐, 이뻐, 이뻐, 이다 이뻐, 이뻐, 이뻐, 이이이 I p 지 t 부지는 항상 나를 가. 이렇게 한 k i 잘 u 잘가. t o g 희망을 버리지 r r 지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 있으면 r r y 난 잠을 o 지 않아 I'm s 아 r <웃음> 이데 무슨 잠을 잔데 메뉴. 일어나 봐내손게 일어나 봐 내가 <웃음> 아, <이랬어>. <웃음> <웃음> 맛있겠다 <웃음> <웃음> 다리만 버려, 다리 뻗어 버렸다. 들어 이제 한 <앉을> 줄까? <거야. 웃음> 한, 둘, 셋, 네, 둘, 둘, 셋, 네. 다리들 계속 뻗고 있어. 와 <웃음> 아,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. 처음에는 제가 갈 거라고 해가지고. 엄마애좀 봐줄 수 있나? 이렇게 했더니 엄마가 이가 어떻게 가냐 면서막 난리 쳐서 엄마랑 아빠랑 갔다 왔거든요 그 엄마 아빠 간, 갔을 때부터 검사를 막 이것저것 하더라고요 아빠도 스케줄 뺄 수가 없고 엄마도 스케줄 뺄 수가 없고 그리고 엄마는 보호자로 들어가도 오빠가 1 8 0이넘는데 그걸 동치로 어떻게 옮길 건 거예요 아예 거동이안 되는 사람인데 도대안돼있어서 시부모님이 이제 가셨죠 그러니까 보호자가 필요한 층이 있고 간호도 해주고, 이거 간병도 해주는 층이 따로 있다더라. 아니, 그럼 미리 좀 고지를 해주던가. 이게 아침 8시까지 일인데. 근데 문제는 얘예요. 다 샀은 <웃음> 얘인데. 얘가 분유 정체기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, 분유도 바꿔보기도 하고, 꺾지를 바꿔보기도 한다는데, 그래서 저 꺾지를 바꿨더니, 너무 잘 먹어. 다시 자기 페이스 찾아가는 거예요. 그래서, 아, 이게 맞나 보다. 이러면서, 먹었는데. 먹일 때 아, 공기를 좀 많이 먹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끝난 배아리를 다시 시 근데 그 배아리가 보통 배아리냐요 같지 않었어 앞에 겪었던 배아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계속 옵니다 그래서 여 신생아 여드름이랑 케일다 들어갔었거든요 지금 다시 다 났어요 달래도 달래지지가 않습니다 이건 너무 아픈 거기 때문에 또 진짜 다행인 게 저는 주변에 저희 엄마도 아빠도 같이 있고 저희 언니도 너무 가까운 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수 있었는데 만 아, 진짜 타지에서 이제 가족들이랑 많이 떨어져 계신 분들은 진짜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엄청 가지면서 살고 있답니다. 어느 순간 눈 까야가 뭔지 잘 있을 수도. 애들 여 오면 그냥 타띠, 타띠. 온다. 그래서 그냥 까고 만오면 온다. 아빠 그래 안해 이거 또 잡은거지 아, 싫어하겠는 어, 진짜 싫어거 진짜 싫어하님또싫어하네 화이팅 화이팅 주사도 꽁꽁 잘 맞았지? 잘 맞았지? 아이? 눈 감아? 난잘일 거야 잘 잤어? 안녕? <웃음> 우리 분이 마가도 먹가으면 나도, 나도, 나도, 도 나도, 나도, 나도, 도나 나도, 도 나도, 나도, 나도, 나도, 나 나도, 나도, 나도, 나도, 나도, 나도, 나 그아 으아, 으아, 으